오늘 태식이랑 공주는 주식이 펠레지랑 곡물인데요 제가 간식으로 이유식을 가끔 주고 있거든요 오늘 태식이랑 공주 이유식 주는 영상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이랑 공주 이유식 제가 꺼내놨거든요 따뜻한 물에 타서 주는 거예요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음, 요거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하고 종합비타민제 먹이고 있어요. 칼슘제 하고 그래서 요거 먼저 먹이고 그리고 이유식 줄게요. 이 탈식이 새끼 의상비 어, 하고 안내하세요 네, 여기 보죠. 한입, 한입, 영 평소에 먹칼슘 원래는, 원래는 우리 먹는 어, 음식을 타고 들하는데 저는 그냥 매일 저, 이렇게 사고 왜냐면 이게 여름이라서 어머니 물을 주면은 물이 왠지 좀제가 여기다 보면 물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잘 먹죠. 물이 이끼 기에서막 이렇게 돼서 물에 안 주고요. 그냥 좀 담적 그대로요 이렇게 유산지하고 이민하고 칼슘 요 요거는 앵무새들 원래 아기 때 먹는 유산 그 이유식인데 얘들이 이유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찬물로 조금 농도를 맞춘 다음에 너무 뜨겁지 않게 안돼 대신 카메라를 건드리면 안돼. 이렇게 좀농도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좀 넣어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려가는 소낭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낭이라는 곳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그 소낭이라는 곳은 너무 뜨거운 걸 먹으면 빵꾸가 나요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게 엄마들 애기 중이 온도색 할 때처럼 온도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줘야 하고요 조금 되직해요. 지금은 조금 되직하고 대시가 카메라 자꾸 가리면 안 돼요. 음, 정말 딱 호박쭉 정도의 느낌 저 요정도 요정 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너무 뜨겁지 않게 벌써 막 좋아서 먹고 싶어서 이거 봐. 막 쫓아다녀. 대시가 막 쫓아다녀. 그죠? 이거 말고 말고 말고 마 이거 마. 겠지저 <웃음> 볼게요.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보시면 너무 귀여워요. 보여줄게요. 자 대시가 야나 먹자. 애기 새들이 엄마 새들이 애기 새밥 주면 애기 새들이 막 이렇게 먹는 거. 태식이랑 공주는 이미 다 컸는데도 이유식을 주면 애기로 변해요. 너무 귀엽죠? 자, 태식이! 애기로 변해요. 자, 공주! 태식이! 공주, 다회리는 것도 많아. 먹고 나서 또 닦아줘야 돼요. 공주, 태식이, 잘 먹죠. 조금 배가 차고 나면은 덜먹기는 하는데, 조금 배가 찼어 금세. 태식이, 금방 또 배가 찼어. 자, 공주, 너뭐 줄줄 흘리고 먹는 거 봐. 공주 봐. <웃음> 다 먹었어요 벌써. 이렇게 다시 깔게 줘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라면은 이렇게 끓인 거는 닦아줘요. 왜냐면 안 닦아주면 펄이 죽어서 부어버려요 이거 그냥 봉지 찢을 때 이렇게 닦아주니까 이렇게 닦아요 근데 요 그래도 할수 없어요. 차라가로 해가지고 닦아 이렇게 안 닦아줘. 이렇게 간이 닦아주니다 공기를 닦다가고 싶은데 그리고 많이 안아안 묻었죠? 그래서 찢기는 닦는 거 별로 안어아해요 닦아주고 근데